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컴퓨터 하루 종일 앉아갖고 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저 그냥 성향이 원래 그래요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바깥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이 방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영상을 편집을 해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 이제 황금 같은 이 주일 날에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하다가 밖에 나가보면은 밤이거든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럴 때 되면은 약간 좀 우울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심하겠어요 저는. 다른 분들 한번 불러 봐 보세요. 그 이제 유튜브를 직접 다 순수 운영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 한번 봐봐. 이제 뭐 영상 편집 때문에 약간 좀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거 이야기 있을 거예요. 이제 유튜브를 그 운영하시는 분들 가끔가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막 우울증이 좀 있다.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게 이제 하루 종일 집 안에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이제 뭐 편집하고 같은 장면 몇십 번 돌려보고 사람들 안 만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그게 무한 안 바꾸셨... 네, 저 무학도 그대로예요 완전 그대로 저메르헨이에요 심지어 네, 약간 솔직히 그거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처음에는 좀 견딜만 했거든 아 근데 이게 슬슬 나도 힘든 거야 이게 그래갖고 방송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거 있어 친구들이 소도 하는 거 알아요 저친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친구들이 숨겨진 저 VR 캐릭터 있잖아요 방송에도 공개 안한 캐릭터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알아요 그거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요 얘들은 아니 오히려 응원해줘 네, 이게 VR 캐릭터가 이제 저 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저 하나 더 있어요. 아, 근데 올 20일 재련이 하는 것도 알고 있고, 제가 빅뱅 슈크림 하는 것도 알고 있고, 제가 유튜브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. 아, 그러니까 그 친구랑 어떤 사이냐면 그 친구랑 목욕탕까지 갈수 있어. 트레이드, 제조, 기타.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황색 물마공 0.6% 응 안써 오 잠시만! 오 네이스! 야 이거 맞지? 이거 그겁이지 이거 주황색 청색 청색 녹색 황색 녹색? 적색 주황색 녹색 녹색 황색 1.8%는 킵하자 일단은 1.8% 괜찮지 않냐? 그래도 뭐지 적색 주황색 녹색 황색 4.5%면 나쁘지 않지 않냐 이거? 응, 이 정도면 소소한데한번더 박아보자 주황색은 안써안 안 껴도 되니까 주황색 5% 이런 썩을 주황색, 주황색 1% 황색 1.5 녹색 3.5 황색 1.5 지금 나몇 쓰고 있냐? 3% 쓰고 있네 여기다가 다 꼬라박을 것 같은 느낌인데? 녹색 3퍼 주황색 0.5퍼 황색 1.5퍼 아 녹색밖에 안 뜨는데? 왜다꼬라박네와 녹색 5퍼 미쳤다 황색 빼고 다 뜨는데? 황색 1.5퍼 황색은 뜨는데 높은 수치가 안 뜬다 녹색 2.5퍼 황색 2.5% 끝컷컷컷 컷, 컷.